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자 아홉 번째 자 프로시저, 자 함수와 병렬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교재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시저가 무엇이냐, 그리고 병렬 처리가 무엇이냐 이두 가지를 자 우리 스크래치 예제를 통해서 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프로시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 프로시저 호출에 의한 실행 방식을 학습합니다. 자, 프로시저의 인자와 아, 매개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다양한 인자 전달 방식을 학습합니다. 자, 병렬 처리를 위해서 멀티태스킹 그리고 멀티 스레딩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어떤 스크래치가 지원하는 병렬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이벤트 블록의 활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자 프로시저라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뭐냐? 자 프로시저. 자 우리는 다른 말로 자 함수라고도 이름을 많이 써서 부르기도 하고요. 함수 또는 루틴. 서브루틴 음,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프로시저는 자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연속적인 문장들의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연속적인 문장들의 묶음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시저를 사용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따로 독립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프로시저 1, 2, 3이 있고요. 그 안에서 기능 A가 서로 지금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 A를 중복돼서 사용되지 말고 기능 A를 별도의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시저 1 2 3는 어, 야이 프로시저 A를 호출하기 위한 호출 소스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 주게 되면 어떻게요? 해 그림으로 발 아, 그림으로 볼 때도 훨씬 더 슬림하지 않나요? 중복된 기능을 굳이 각쓸 각자 쓸 필요가 있느냐. 중복된 기능은 따로 별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면 좀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프로시저 1,2,3의 공통기능 A를 별도의 프로시저로 분리를 하게 되면 기능 A의 중복 구현이 사라지겠죠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 사라지겠죠 또한 기능 A를 분리하기 전에는 기능 A를 수정할 때 프로시저 1,2,3을 모두 수정해야 했지만 분리한 후에는 프로시저 A만 수정하면 된다 자, 기능 A의 기능을, 어, 자, 1이라는 숫자를 2로 바꾸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 중복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기능 A를, 기능 a 별도의 프로 A, 프로, 어, 프로시저 A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1을 2로 한 번만 바꿔주게 되면, 자, 이세 군데에서 다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 어, 훨씬 더 소스가 슬림해지지 않겠나. 자, 그래서 프로시저는 우리가 보통 함수, 서브루틴, 메소드라고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자, 스크래치에서, 스크래치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시저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스크래치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스크립트. 자, 어떤 걸까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달리면서 점프 회전 후 다시 착지하기. 고양이가 막 달리면서 한 지점에서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여기서 회전한 다음에 회전한 다음에 다시 착지해서 어, 이런 동작을 갖는 스크립트예요. 자,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이벤트를 발생했구요. 자, X와 Y좌표, 즉 아,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80. 자 x좌표는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무대가 자, 무대가 있고요자여기자 x좌표 음, 가운데 y좌표 y좌표도 가운데가 0인데 자 마이너스 80이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겠네 한이 정도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무한반복하네요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게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모양이 두가지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 하나를 모양 1, 그 중에서 모양 2 그래서 모양을 지바꿔 가고 있네요. 그쵸? 자, 뭐, 고양이의 모양 이가 모양 1, 모양 2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 어, 여기 뭐가 붙어요? 예, 조건이 붙네요. 만약에 어, 자 고양이가 모양 1에서 모양 1로 바뀌고 있는 이 와중에 위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자 위쪽에 화살표를 눌렀으면 0.5초 동안 x, y 좌표를 자 0, 0으로 이동하래요 자 여기가 0, 80의 자리라고 하면 자, 이것을 x 좌표 0, y 좌표 0으로 옮기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24번 반복하래요 뭐를 반복해?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해라 자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15도씩 회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 15도 곱하기 24 하게되면 얼마예요 360도지 그쵸? 자 그러니까 360도 한바퀴 회전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회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0.5초 동안 아, 원래 자리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80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있네 자 우리 이것을 자 스크립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나요 자 이벤트에서 클릭했을때 자 오른쪽에 좀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구요 자 클릭했을때 자 고양이의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는 0, y좌표는 마이너스 80으로 어, 설자 초기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요 어, 여기가 되겠는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어 자, 고양이를, 자, 무한반복하겠습니다. 뭘로요? 현재 고양이의 모양이,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모양1과 모양2가 있잖아요. 그쵸? 어 자, 그래서, 어, 고양이의 모양을, 자, 1로 바꿨다가, 자, 그리고 기다렸다가, 얘를 복사해서 다시 모양2로 바꿔라. 자, 시간은 0.2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고양이가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잖아. 모양 1에서 모양 1호, 0.2초 기다리면서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자,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점에 자, 위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자, 0. 5초 동안 x 좌표 0, y 좌표 0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네. 회전하라고 했죠. 회전 몇 번? 네. 15도씩 24번을 회전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오르, 오른쪽 방향으로 15도씩 24번 회전합니다. 그럼 360도 회전하는 거잖아. 자, 회전이 다 끝났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0.5초 동안 0에서 마이너스 아, 8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걸어가죠 어이 상태에서 만약 위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점프하고 자 회전하는 모습 보였어요 자 점프 회전 그쵸? 다시 점프 회전 자, 이 기능. 자, 고양이가 아,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달리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 만약 위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어떻게 해라? 0.5초 동안 00. 자, 위로 점프해서 15도씩 24번을 반복했더니 360도 회전이 되는 거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 착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소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앞에 있는 소스를 아,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0에서 자, x 좌표 0, y 좌표 마이너스 80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초기 설정이었죠? 자, 무한반복했습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 앞에 뭐가 있었죠? 모양 1에서 모양 2로 0.2초 기다리면서 무한반복하는 거. 그래서 고양이가 걸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줬다고. 자, 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별도의 프로시저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함수로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여기서는 지금 달리기라고 표시한 겁니다. 자, 달리고 있는데 만약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프해서, 점프해서 회전한 다음에 착지하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졌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달리기와 이 점프 두가지를 별도의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자 달리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점프는 여기에 있습니다 점프 달리기 그쵸 자이 두가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 자 달리기에 가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모양 1에서 모양 2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자이 모양 이에서 모양 이로 달리기는 이 기능밖에 없는거야 자 점프는요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80에서 어, x좌표 0, y좌표 0으로 점프했다가 이거 점프 기능밖에 없잖아 위에서 점프 밑으로 내려오는거 자 그런데 자 초기 자, 현재 고양이의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x좌표 0이고 마이너스 80이에요 자 점프가 점프라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 자 요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x좌표 0, y좌표 0으로 이동해라 자 현재 여기에 있었는데 여, 여기가 0, 80의 위치인데 자 점프를 만나면 자 여기 0, 0이라는 위치에다가 자 스프라이트를 이동해라 점프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전시켜라 자 회전은 이 밑에 있는 회전을 다시 한번 호출하고 있네요 자 회전은 뭡니까? 24번씩 반복해라 15도씩, 15도씩 24번 반복하면 360도 회전시켜라 회전이 끝나면 뭐해라 다시 원상 자 원래 위치로 창지해라 자 그래서 자이 앞에 있는 소스가 이 앞에 있는 스크립트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슬림화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별도의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기만 하자라는거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프로시저를 만들 때는 자, 어디서 만드냐면, 자, 우리 어, 스크립트 스크래치, 아, 스크래치 화면에서 왼쪽에 나만의 블록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블록 만들기가 있고, 자, 중간에 블록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록 이름은 자, 우리가 쉽게 프로시저 이름. 또는 함수명이라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서 달리기라는 이름으로, 달리기라는 이름으로 함수명을 만들겠다. 자, 입력하시고, 자, 확인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구요. 자, 여기에 별대 블록이, 만, 자, 블록이 추가가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점프 만들어 볼게요. 점프 확인. 점프 만들어졌고요. 점프 이렇게 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자, 회전 만들어 볼게요. 회전. 확인. 자, 회전 추가됐고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이 됐을 때 자, 스프라이트의 초기 위치가 설정이 어 있고요. 자, 무한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 뭐예요? 모양 1에서부터 모양 2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 음. 자 달리기를 여기다가 추가하면요 달리기를 어, 모양인에서 모양이로 0.2초 기다리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음. 달리기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자 그러면은 달리기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면 클릭했습니다. 초기 값으로 갔습니다. 자, 무한반복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뭐를 반복해요? 이 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달리기 값이 이렇게 호출되는 거지? 어, 자, 그럼 달리기가 모양이래서 모양이로 계속 걸어가는, 걸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아, 만약에 위쪽 화살표 키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프한다고. 점프 자 점프가 어떤 거예요자 요렇게 되는 거죠 점프 0.5초 동안 위로 점프해라 점프한 다음에 뭐해? 점프한 다음에 뭐해요? 회전하는 거잖아 회전 그리고 뭐해요? 밑으로 착륙한다고요 자 회전은 네 단순히 이거죠 15도씩 오른쪽 방향으로 15도씩 24번 반복하면 3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크립트에 이렇게 3 개가 만 자, 총탈 4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여기도 아, 점프가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에 달리기 점프 회전은 자, 특별한 기능들로 모아진 자,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 자, 이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는 호출하는 거예요. 자, 달리기, 오른쪽에 있는 달리기를 호출한 겁니다. 호출. 자, 점프, 밑에 있는 거, 점프를 호출한 겁니다. 점프 중간에 회전 있죠? 회전은 그 밑에 있는 회전을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고, 자, 무한반복하게 해서 달리기를 호출합니다. 그럼 달리기가 아, 0.2초 기다리고 있구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되면, 자, 만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서 실행하다가 점프가 진행됐습니다. 점프, 자, 0.0으로, 자 자, 0 0으로 자, 이동했다가 회전을 만났네요. 그러면 x좌표, 좌피, y좌표가 00일 때 회전을 만나서 회전한 다음에 회전이 끝나면 다시 어, 원래 위치로 착지가 된다고.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 스프라이트를,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얘가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리기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어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점프가 실행이 되고, 점프 중간에 회전도 호출되고 있으니까 회전까지 같이 호출돼서, 그 다시 자 무한 반복으로 하는 달리기로 정의가 되고 있잖아. 자 클릭했을 때, 네. 음예자 프로시저 함수는 음 어떤 특별한 기능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묶어 놓는 기능을 프로시저라고 한다 그래서 자이 소스의 흐름은 자 먼저 클릭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무한반복에서 달리기를 만났죠 달리기를 오른쪽에서 호출한 소스로 찾아가서 여기서 0.2초가 끝나면 그 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만약으로 어, 만약 뭐뭐이라면 자 여기가 실행되고 그다음 점프가 만나져 있죠 점프로 가서 점프라는 자, 프로시저로 가서 실행하고 있다가 회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실행시켰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돼서 아, 네 번째가 실행되는 자 이것을 우리는 프로시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요 하나 더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방향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자 추가 블록을 이용하여 고양이가 움직이, 움직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 블록 사용자 블록을 얘기합니다 자 추가 블록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아, 이름을 움직임 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움직이고 나서 0.2초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자, 키보드의 각 방향키의 방향과 추가 블록 움직임을 결합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지금 고양이가, 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 cat flying으로 되어 있죠. 자,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cat flying이구요. 자, 그리고, 자,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무대. 자, 무대 이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b o a r d w k 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우리 이 환경 설정을 만들어 놓고, 어, 자, 아래, 자, 이렇게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 따라 해서 해, 해보, 따라서 해 보실까요? 자, 기존 거 없애시고요. 자, 스프라이트를 바꿨습니다. 자, 고양이 스프레이트,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지우시고요. 자, 스프라이트, 자, 선택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왼쪽 하단에. cat flying 이라고 하는 cat flying, cat flying 이라는 스프라이트가 있을 겁니다. 자, 저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배경, 스테이지도 추가하겠습니다. 배경 스테이지에, 자, 배경 고르기 클릭해서, 자, 여기 보시면 board w k 이라는 음, 배경이 있죠? 클릭해서, 아, 요렇게, 자, 스테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벤트에 자 우리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 누르게 되면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자, 저 캣플라잉이라고 하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자, 씹씩 움직이는 겁니다 날라가는 느낌을 주자라는 거예요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자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거지 왼쪽은 왼쪽 방향 아래쪽은 자 높은 곳에서 자 낮은 곳으로 어. 날라오는 자 그런 어자 예제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벤트가 자 오른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이 스프라이트는 어디를 봐야 돼요 90도 방향을 봅니다 90도는 어디에요? 오른쪽이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무엇을 반복해요? 네, 1 0씩 움직이겠다 10만큼 움직이겠다 그리고 자 0.2초씩 기다리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어, 날아가는 거잖아 그쵸? 어. 오른쪽 키를 누르시게 되면 10만큼 계속해서 이동하는 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무한반복 된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의 방향이 90도 인가요? 자 지금 음 각도를 선택하게 되면 자 지금 3시 방향으로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자, 이 화살표를 왼쪽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자 10씩 무한 반복해서 움직여라. 자, 왼쪽 화살표 눌러 보세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자, 이것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 이번에는 위쪽. 자, 위쪽은 자, 몇 도입니까? 0도죠, 0도. 자, 또 복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자, 몇 도예요? 네, 180도가 맞습니다. 자자이 스크립트가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함과 동시에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하는 즉 프로시저를 사용하기 전에 썼습니다자 됐나요? 자, 프로시저가 움직이도록 하는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 무한반복 여기 무한반복 무한반복 무한반복 똑같지 않나요 자 이런 소스를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붙이자 라는 얘기지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자 여기에 똑같은 부분을 별도의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별도의 함수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호출해서 쓰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자,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만들기 블록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임이라고 했죠 자, 움직임 만들어놓고 확인 누릅니다 자이 움직임을 어, 반복되는 기능을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라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필요 없어집니다 자이 움직임을 자,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90도 바라보고 자이 움직임 함수를 호출해라. 호출하게 되면 무한 반복하는 기능이 있네요. 10만큼 움직여라. 0.2초 동안. 자, 왼쪽 화살표도 마찬가지. 위쪽, 아래쪽. 자,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네. 그렇 반복되는 기능을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가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 이것을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그래서 프로시저의 역할은, 프로시저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자, 앞에서 보셨, 보신 것처럼, 뭐, 움직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달리기, 점프, 회전. 자 각자의 이름을 어,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면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자 프로시저도 변수처럼 생성된 장소를 기반으로 자신이 호출될 수 있는 유효 범위를 갖게 됩니다 유효 범위 자 우리 지난번 변수 생성할 때 지역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역변수라는 게 있었잖아 그렇죠? 프로시저도 마찬가지로 생성된, 생성이 되는 장소에 따라서 유효 범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왼쪽에 프로시저 4의 유효 범위가 이 안에만 사용된다 자 여기 프로시저 4에 어떤 호출해서 써야 되는데 프로시저 5라고 하는 프로시저 5에는 프로시저 4를 호출해서 갖다 쓰고 싶어도 자 유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쓸수 없다는 라 겁니다 자즉한 프로시저 A가 다른 프로시저 B를 호출하려면 비고 호출하는 프로시저 A의 유효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프로시저는 호출된 프로시저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행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와서 호출 이후에 문장을 실행한다. 자, 프로시저 2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여기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기 전에 문장이 있겠죠? 그럼 전에 문장이 다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고 호출 문장을 만나면 프로시저 2 호출을 찾아갑니다. 프로시저 2가 여기 있죠. 프로시저 2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을 합니다. 다 실행 쭉 돼요. 자,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시저 3이 또 호출하고 있잖아. 자, 여기 실행합니다. 다 실행 끝나면 있면 호출했던 문장 끝으로 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요. 프로시저 4를 호출하고 있네요. 자, 여기 문장을 다 실행하고 나서, 호출 문장 맨 끝으로 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요. 자, 프로시저 2에 모든 문장이 다 끝나게 되면, 프로시저 1에, 프로시저 2, 호출 문장 맨 마지막 위치로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c 나 자바나, 우리 스크래치나, 파이썬 등등의 모든 언어는, 자, 이런 프로시저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왜 중복된 소스를 관리하기도 쉽구요 소스도 슬림해지구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지보수도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쓴다 <웃음>